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오뎅 먼저 갑니다 조금 늦게 켜서 그런가 시청자가 많이 없는데 그래도 갑니다 다음 오뎅 이쇼로오 생각보다 오뎅이 등치가 커. 자, 잘파닥 끓이고요. 뭔가 좋은 일 있지 않겠습니까? 근데 오뎅이 진짜 좋더라. Let's go. 오뎅 1스부터 쓰라고? 아, 이게 BGM이 없습니다. 이게 또 미미데요. 이게. 아, 조원 아, 이제 구독, 도망가네. 아, 카메라 감독 이것도 마탱이네. 아, 아 이게 카메라가 요즘 이상해. 하하. 방해를 안 받는다는 거 아니야? 아 깃발의 속도는 정말 빨라요. 여기서 내가 비벼주면 이길 수 있겠지? 1,2,3 오뎅이도를도원토치카였고요막 기침을 하네 좋아 야, 카와마츠야. 야, 카와마츠가 이게. <목소리> 자, 도넛 토치 날리고 알리버... 와가야겠다. 아, 새우로 때는 없어. 뭐야, 뭐에 맞은 거야? 아, 싱크브라. 자 아, 이제 로저 갑니다 60로저 아 팀장이 돌수 로저가 97인데 카무사리 한번 날려줘요 안돼 어, 센터 지킵니다 자저야 카무사리 진짜 사기야 자찾은갈게요 와 진짜.. 에쿨리야와 진격디 야 진격디 일루와 일루와 남해루 이씨 어디가 이씨 일루와 남해루 일루와 남해루 자 오케이 성공적 뭐야 이거? 야 뭐야 이형루피 뭐야? 아 상대편 로더 있네. 나잘 부탁드립니다. 아 뭔가 아쉽단 말이지. 오, 오뎅은 내가 봤을 때 기쁨 메달로 가도 괜찮고 아니면 공격력 메달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이게 아무튼 기뻐법 습도가 진짜 빠르거든요 근데 나는 나라면 오뎅한테 기쁨메달을 매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공원 일 아 엄청 두드려만네 아 죽겠다 아 좋아요. 로저가 나머지 다 때려잡으러 갑니다. 저는 본진으로 갈게요. 아 뭐야? 아 겹쳤어. 이제. 아내 피로 명암, 명함, 명암을 넣어지만 아... 아... 너무 징겹인가 자, 저쪽 도와주러 갈게요. 저쪽이 지금 힘들죠? 좋아요. 좋아요. 자, 진격이에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자, 깔끔하게 겠습니다 아, 좋아요. 아하! 오뎅일수가 마르코처럼 된다고? 아하. 아, 로저 먼저 할걸 그랬네요. 갑니다. 너한테 여길 줄수 없지 야, 오뎅대 오뎅 포장 아쟤좀 높은 오뎅같은데 근데 아다고 때리네 아 잠깐만 아, 아, 하 일단 로 아, 아, 로가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우 카메라 있지 아, 아저 오뎅이 잘하네 아 진짜 각오를 오지게 왔네 씨. 아저카저 키네모도 사실 다 잡아놓은 건데. 이런 방해를 안 받는다는 거잖아. 야, 이거 근데 또, 야, 나 대단하게 못한다. 너무 못해서 가히 대단하다, 정말. 여기도 못 뽑을 것 같은데, 오 이겼다. 와. 어, 봐 뻔했네. 이제 올라가긴 올라가겠다